안녕하세요. 서브프라임이 촉발되던 2007년 8월 중순에 서울증권 매수를 시작으로 주식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100만원을 입금하고 서울증권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서브프라임이 터졌습니다. 장래는 패닉상태였지만 웬일인지 그날 서울증권은 올랐습니다. 정말 뛸듯이 기뻤죠. 회사에 저보다 연배도 좀 있으시고 몇 년째 주식을 부업으로 하시는 형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기뻐서 막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형님도 사심없이 축하해주며 앞으로가 중요하니 차트 공부도 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엔 네 알겠습니다 하며 헤어졌는데 이때부터 저의 폭발적인 원금 확장이 시작되고 말았지요 7년 동안 모은 전재산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지만 4천만원을 주식 계좌로 옮겼습니다. 서브프라임이 이렇게 긴 파장을 남길지 생각도 못했고 당시 분위기도 단기 저점매수 기회쯤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막 이것저것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아마 다 건드려 본 듯하네요. STX 형제들,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NHN 등등 시총이고 뭐고 그냥 인기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으로 보여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당시는 종합지수 고점까지 아무 종목이나 사도 올라주는 분위기였지요. 특히나 9월 추석 전날 몰빵했던 STX 페노션은 제 주식 인생의 나름 최대 황금기였습니다. 4천이던 원금이 연상을 기록하며 1억을 넘었습니다. 정말 미쳐버리게 기분 좋더군요. 10월에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월급날에 상여금까지 받고요. 업대 부자가 한 달에 200만원 받자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달 말까지 저의 연승행진은 계속됐고 제가 살고 있는 수원의 조그만 아파트를 살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저의 성공신화가 부풀려지는 바람에 저에게 돈을 맡기고 싶다는 직장 동료들로 넘쳐났습니다. 매일 그들을 만나서 잘난치하고 술 사주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평생 내집 한번 가져보지 못한 부모님에게 아파트라도 한채떡 사드렸다면 이런 후회도 안하겠지만 그땐 좀더 벌어서 전원주택을 지어드리겠다고 생각했었지요. 아참 차도 한대 뽑았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질렀지요. 그렇게 저의 화려한 시벌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전업으로 뛰어든 11월부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상하게 사는 족족 작든 크든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면 증시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마음이 급해져서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초보자라도 누구나 알수 있는 워렌 버핏 한권 사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가치주를 저렴하게 사서 장기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아주 짧은 메시지가 여운을 주더군요. 흠 맞아 맞아 이것저것 옮겨 다니니깐 괜히 손해만 보고 좋은 놈 사서 푹 익혀보자. 초보가 생각하는 좋은 몸은 뭐였을까요? 우선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준 STX 페노션 4천원대 후반에 1만주 덥석 사고 페노션이 오르면 지주회사인 STX도 오르겠지 500주 덥석 사고 음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야 하니 이쯤에서 증권주도 사자 유명해 보이는 놈이 어디있더라 아 삼성증권 500주 덥석 사고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이것저것 다 사서 돈을 얼추 맞췄습니다 마침 퇴직금이 입금되었길래 이 놈도 몰빵했죠. 어찌 되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11월, 12월 본격적인 미국 놈들 서브프라임 감가상각된 실적이 터지기 시작했고 눈뜨고 일어나면 제 돈은 몇백에서 몇천씩 공중부양을 해댔습니다. 애널들은 동요하지 마라 아직 대세 상승이다. 중국 올림픽 특수가 남아있다는 둥연일 좋은 얘기를 해댔습니다. 믿어야지. 저렇게 전문가들이 좋은 얘기를 하는데 역시 장기투자는 이런 시련이 있구만 아주 느긋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장기투자하면 된다고 했는데 세계 최고 부자말 아니면 누구말 믿겠습니까? 그렇게 두달 동안 행운의 수입분 1억여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너스로 하루종일 HTS만 멍하니 바라보니 시력은 나빠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투자 스타일을 고찰해 봤습니다. 신정이라 딱히 할 일도 없었고요. 난 전업투자가인데 사놓고 기다리는 건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이 아니다 라는 판단하에 모두 손절처리 하였습니다. 남은 돈은 5천여만원 딱 퇴직금 포함한 원금이더군요. 정말 몇달 만에 1억여 원이 들어왔다 사라지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깡통차면서 배운다던데 난 아직 원금이 남았으니 훨씬 좋은 환경이지 뭐야. 이렇게 자위를 하며 전투의 질을 상승시켰습니다. 이젠 정말 진짜 스켈퍼가 돼보자. 정말 단타 고수라면 테마주를 빼놓을 순 없었지요. 이제 막장인 테마주 급등주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테마주 입성을 위해 나름 차트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파란 게 많이 있음 안 좋고 빨간 게 너무 많으면 상투고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 나름 기법매매에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좋아 테마란 단기보단 꾸준한 재료가 있는 녀석이 좋지. 올커니 우리 명박카카의 새만금 대우나 테마 죽이는구만. 눈에 들어온 게 모헨지였습니다. 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연상을 때리고 있지만 저는 사고 나서 그 다음날 3%이익 보고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단타쟁이니까요. 길게 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이었지요. 같은 테마로 아직 저 평가된 게 있으려나 옳지 동우가 있구만 닭고기 만드는 회사인데 군산의 도시가스 지분도 가지고 있고 사놓으면 대박이겠네 역시 사자마자 오르더군요 근데 이상한 건 먼저 사고 버렸던 모엔지가 연상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아 너무 빨리 팔았구나 새만금 테마는 길게 가는구만 좋아 좋아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동우의상 따라잡기를 한후 다음날 고점에서 폭탄드랍을 맞고 20% 손실이 났습니다. 정말 세력이라는 게 있더군요. 왜 형님들이라 부르는지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지요. 종목 게시판에 이제 동호 끝장났다는 내용이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초가에 다 손절하고 다시 모엔지를 노렸지만 이제 이 녀석은 갭상승을 하며 매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 슬픈 마음으로 밥을 먹다가 TV를 통해 중앙 디자인을 보게 됐습니다. 역시 몰빵으로 들어갔죠. 슬금슬금 오르던 녀석이 갑자기 철퍼덕하며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군대 고참한테 야삽으로 두드려 맞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그날 펑펑 쏟아냈습니다. 팔고 싶어도 아무도 사지 않는 하한가에 내 주식을 올려놓고 또한번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리며 사죄를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를 않았는데 이상하게 구토가 나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구정에 같이 여행가자고 진지하게 자신도 전업투자를 상담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한테 손에 한번안 끼치며 법 없이도 잘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지 자포자기 심정으로 누워있는 저에게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많지 않은데 너 다시 공부해보라고 능력 없는 아버지 만나 힘들게 평생 모았을 통장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1,600만원 남은 제 돈을 합치니 3천만원 정도 되더군요. 하루종일 거래를 하지 않고 이곳 저곳 카페 등을 옮겨다니며 저에게 도움을 줄 만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카페에서 어떤 분의 글들을 보니 정말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절대 몰빵하지 말고 하루에 3% 목표로 매매를 한다면 올 연말에는 원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중앙 디자인을 모두 매도하고 원금을 2천으로 줄렸습니다. 이제 이돈에 반은 제 돈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 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올해 처음 수익이 생겼습니다. 10여만원. 하루에 몇 척을 벌 때도 느끼지 못했던 진한 감동이 제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걸 느꼈습니다. 몇 척을 가지고도 내지 못하던 수익을 드디어 제 손에 다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 그동안 잊고 지내던 매매일지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에게도 자랑을 했지요.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주식한다고 하면 옆에서 힘을 주는 가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저를 늘 믿어줍니다. 특히나 어머님은 제가 하는 일엔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는 분이시고요. 전 모든 걸 잃어도 언제든지 돌아갈 가족이 있습니다. 젊으니까 다시 시작해도 되고요. 정말 후회 없이 노력해보고 안되면 다시 재도전해보렵니다.